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두 자릿수대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총은 총 630억 달러 원화로 70조에 가깝게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네, 어제였죠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4300달러에서 3456달러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아, 이걸 지켜보면서 혹여나 3000달러선이 깨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98달러까지 크게 하락하며 2017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대의 가격을 보였습니다. 아, 정말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주말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월요일 아침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네,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어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장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시세 흐름을 보이며 눈에 띄는 토큰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오스블랙의 블랙토큰입니다. 어제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패닉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 와중에도 탄탄한 가격저항성을 보이던 이오스블랙이 오늘 갑자기 전일 대비 무려 76%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6%라니 네, 저도 생전 처음 보는 너무 큰 하락폭이라서 굉장히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이오스블랙 측에서도 텔레그램 공지방을 통해서 큰 가격 하락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공지인데요. 이오스 블랙 측에서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배포된 악성, 루머에 의한 선동 등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물량이 풀린 것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오스 블랙 측하고는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오스 블랙 측에서는 루머에 의한 선동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오스 블랙의 개발진 것으로 보이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상당한 수량이 이동되고 그뒤 덤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루머의 시작입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파악은 확실히 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오스에서 무료로 에어드랍되는 코인들과 별도로 ICO를 진행하는 새로운 코인들에게 있어 엄청난 악재가 될수 있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오스 자체 생태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사실 이오스 블랙 국내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프로젝트죠. 그동안 방송도 많이 탔고 계속해서 탄탄한 가격 안정성을 보이며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네, 이오스 블랙은 확장성 등 이오스의 장점은 살리면서 동시에 탈중앙성이 약화됐다는 이오스의 단점을 보완을 목표로 내건 이오스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오스 블랙은 디앱 개발자와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 토큰 이코노미를 구사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오스 블랙은 이오스처럼 디포스 합의 메커니즘에 기반했지만 거버넌스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BP들에게 보상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오스 블랙은 대표자 외에 상대적으로 디앱 개발자와 토큰 보유자들에게도 권한과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는 토큰 이코노미와 거버넌스 체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특징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오스 블랙은 국내 거래소인 캐셔레스트에서 거래량이 가장 높았죠 토큰 자체 프로젝트의 펀더멘탈 그리고 회사 측에서 인지하고 있는 마켓메이킹 그리고 추가 거래소 상장에 대한 기대심리 등의 부분이 그동안에 괜찮았던 가격 방어의 이유였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물론 이번 이오스 블랙에 대한 찌라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 너무 갑작스러운 큰 가격 하락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큰 투자 손실을 보셨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너무 큰 하락이라 저희도 계속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